그냥 아무것도 없어요, 그냥 소통만 하러 왔습니다. 에? 아니, 아니. 야 와! 옳기않네. 오케이. 다섯 살 선우, 다섯 명, 명. 선우. 네! 안녕하세요, 저희. 안녕하세요. 소통하러 왔습니다. 네.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, 그냥 소통만 하러 맞아요. 왔습니다. 소통을 하러 왔고요. 네. 팬스 윙크해줘. 약간 어, 팬사인회 같 온라인? 온라인. 온라인. 오케이. 네. 했어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번에는 엔진분들이 진짜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딱히 할, 할 말이 네. 없어가지고 꿀... <웃음> 스포도 하면 안 되고 네. <웃음> 오빠 헤빡 일은? 네, 먹었어요 형, <웃음> 뭘 뭐, 뭐 먹었어요? <웃음> 어, 샐러드 샐러드 오, 밥이랑 샐러드랑 저랑 제이크 형이 스테이크 덮밥 먹었어요 희승이보다 니키가 <웃음> 더 컸어? 비슷하지 않나요? 아직 어, 네. 비슷해요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네. 그거 정원 형이랑 선우 형이랑 그거 건강검진? 아 건강검진? 네 갔을 때 신발 벗고 재잖아요 네. 네 컸어요? 네 컸어요 아 <웃음> 진짜 많이 컸어요 음. 네. 근데 진짜 많이 크긴 했어도 아이랜드 때 진짜요? 진짜 이 정도 아니었어? 더이 정도 이거보다 더 작았어? 네선우 형보다 훨씬 더 작았어 특히 진짜 <웃음> 1년도 안 됐어요. 아 1년은 됐고. 1년 됐어요. 이제 1년 됐는데 이제 1년 거의 10세, 15cm. 네네, 진짜 그 정도. 그리고 있었잖아요. 아 그리고 빠르네 오늘 8월 2일이잖아요. 어. 어제 8월 1일이었잖아요. 한국에 가서 2년이 됐어요. 오. 진짜 딱 2년 됐어요. 오. 8월 1일에 한국에 왔었어요. 키가 재능이 많네. 왜? 한국어도 잘하고. 아니에요. 키도 빨리 크고. 오. 치킨 양념 후라이드. 하나, 하나, 둘, 셋, 셋. 치킨 <웃음> 예? 아니, 아니, 아니 양념 후라이드 어디, 어디, 어디? 그러니까 치킨 종류 중에 아, 야, 아, <웃음> 아, 아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 아, 근데 저는 양념이야 아, 그러니까 아양념이요네 아, 블루 or 레드 하나, 하나 둘, 둘, 셋 블루 아, 사실 제가 레드를 <웃음> 하고 있긴 한데 네 레드도 좋죠 아, 저 블루가 좋아요, 저는 짜장면 짜장면 대 짬뽕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짬뽕 오 니키가 짜장면을 시, 맞아요. 먹고 네. 이제 좀안 좋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. 드렁크 데이즈 기분 테크야와 월키 같네 오케이 하나 둘아 잠깐 잠깐 잠아예예아 예, 예. <웃음> 아, 근데 아좀 그런데 오케이 하나 둘셋 드렁크 데이즈 에 네, 진짜요? 그니까 러 이게 드렁크 데이즈 때는 네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, 약간 진짜. 아 이거 너무 오래 했다 아,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쩌고 으니까 기분테이크는 오랜만에 들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어 진짜 해지. 그 당시에는 뭔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네 오케이. 여유가 없었나 봐요 <웃음> 어, 여름 겨울 하나 둘셋 겨울 겨울 <웃음> 너무 늦었는데 <웃음> 니키 아, 하트토시아하트토시아하트토시데 아, 다섯 살 선우 다섯 명선아 하나 둘셋 아, 이거 보고싶어 손편지, VS 카톡이나 전화, 전화. 하나, 둘, 셋. 셋. 카톡이나 전화 <웃음> 응. 아, 니 둘, 다좋이나 손해. 카톡이나 손나 진짜 진심을 담을 때 맞아요 가끔씩 응. 이 댓글 보면 애교를, 애교를 했으면, 했으면 좋겠다 하나둘셋 캡처 좀 할까요? 그럴까요? 마스크 쓰고 아쉽지만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진짜 역대급으로 말 못한다 <웃음> 진짜 <웃음> 저 v, <웃음> 이렇게 두 명이서 VF는 맞아요. 거 처음인데 처음이에요? 어. 진짜 말 못하는 사람들끼리 <웃음> 붙, 붙어 있으니까 <웃음> 저말 진짜 못해. <웃음> <진짜. 웃음> 아니 그냥 <웃음> 말이 안 나와요 <웃음> VF 을 저희가 만막지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네, 네. 앞으로도 이 조합으로 찾아올 네. 수 있으면 네, 좋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네. 그럼 지금까지 네. 만막지였습니다 바이바이 <웃음> 바이바이